자, 엔진 성능도 향상 연비 개선 엔진 수명 연장. 출력.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날씨가 어, 좀 많이 풀렸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어, 겨울 동안 이제 조금 일을 해야 될 거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차가 조금 진동이 있고 소음이 나는 것 같아서. 차를 좀 수리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T4를 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식이 좀 됐죠. 이거 한자 T4를 타고 있는데 아 제가 이거를 꽤 오래 탔어요. 아 연식이 이게 4년식이다 보니까 이제 9년 차를 타고 있는데 키로수도 벌써 어이고 진짜 많이 탔네. 14만이나 탔거든요. 요새 조금 작년에 엔진을 손을 한번 보긴 했는데 좀 엔진을 이제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요. 키고 나면 작년에 엔진을 조금 손을 봐서 소리는 많이 괜찮아졌는데 약간 요새 들어서 요새 들어서 차가 약간의 떨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엔진오일 갈 때가 됐는데, 엔진오일 갈면서, 저는 이제 엔진 첨가제를 좀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 요거카앤 업이라는 엔진오일 첨가제인데, 어, 성능이 좀 괜찮다고 해서 엔진오일 갈면서 요거를 좀 주입을 해서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미세하게 기존에 느껴지지 않았던, 어, 어, 약간 진동이랑 소음이 있거든요. 그거를 요거를 주입을 했을 때랑 한번 비교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엔진오일부터 갈고 차례대로 가지. 이차보다 블라드 차안돼 팔천에서 갈든가 오일 갈면 그렇게 안 해도 오일만 잘 가는 차는 틀려 틀리지 인수리 조용해 그래, 그래. 동네에서 왔다 갔다 소문이 어때 얼마에 마음껏 하는 거는 헤테르마인 차 이거 카이너 엔진 30도라니까요 30도로 차 엔진 첨가제 이렇게 니다 보통 때는 요거 뚜껑만 그냥 열고 넣으셔도 되는데 지금 엔진 오일 어차피 갈면서 넣는거라 헐때게 넣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엔진 성능도 향상, 연비 개선, 엔진 수명 연장, 출력도 중대하는데 이게 디젤 차량 뿐만 아니고 요 엔진 오일 첨가제는 주기적으로 넣어주시는게 좋더라고요자 엔진, 응. 엔진 오일을 갈고 그리고 염료 카네넘, 칸네업 연료 참가제를 놓고 지금 조금 주행을 해봤어요 그런 상태에서 차가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동을 켤게요 음, 엔진 소리는 확실히 부드러워 졌네요 소음이 좀 적고 어, 떨림도 줄어들었어요. 특히나 경유차들이 이제 엔진 오일에 대해서는 엔진 관리가 더 민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 엔진 오일을 갈때 주기적으로 연료첨가제를 첨가해주면은 음, 어, 엔진을 보호할 수도 있고 노후와 그다음에 이제 더 오래 타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제 차가 한번 섰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를 이제 음, 엔진 오일 첨가제로 넣는 이유가 그걸 이번에 뻐지르게 느꼈거든요. 이게 엔진 오일도 갈때 되면은 엔진을 내려 보면은 이게 찐득찐득한 그 슬러지나 그끼 부분들이 특히나 경유차들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뭐만키로그 이하 정도로 해가지고 엔진 오일 갈 때나 엔진 오일 첨가제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서 관리를 해주면 확실히 오래 타고 14만 원탔거든요 아, 보면은 14만을 탔는데도 엔진 소리는 경유차인데도 이렇게 조용하단 말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카이너 이걸 쓰고 있는데 어,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음, 연비도 개선을 시키고 그다음에 엔진 소음이나 그다음에 떨림, 그다음에 슬러지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깎아내려서 오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금액을 아끼시는 거니까, 소액 투자로 관리를 해주시다 보면 나중에 목돈 들어가시는 일은 없고, 차를 잘 관리해서 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